여우 영어로는 f 스 모두들 안녕. 나는 여우야. 영어로는 fox. 알파벳 F로 시작하지. 동물을 관찰해 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여우, 영어로는 box 모두들 안녕! 나는 여우야 영어로는 box 알파벳 F로 시작하지 객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나는 고양이보다는 조금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 몸 길이는 80에서 100cm, 몸무게는 6에서 12kg 정도 나가지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고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야 몸에 비해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아 털 색깔은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에서 붉은색을 띠지만 개 부분은 흰색 또는 검은색을 하고 있단다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고 꼬리는 끝이 흰색이야 후각과 청각이 발달했단다 정말 반가워! 넌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개과동물이라 강아지랑 많이 비슷해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 동물인데 주로 쥐, 곤충, 개구리, 나무 열매 같은 걸 먹고 살지 귀가 매우 큰 편이어서 사냥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 모두들 조용, 여기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어. 오늘 아침은 개구리 반찬으로 먹어야지. 사냥감을 발견하면 길쭉한 뒷다리로 힘껏 점프해서 사냥을 해. 큰 꼬리는 점프했을 때 균형을 잡기에 아주 유리해. 머리도 아주 좋아서 죽은 척도 할수 있어. 그래서 영리한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하지. 코와 귀는 매우 좋은 편이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편이야. 그래도 내눈 너무 이쁘지 않니? 나는 초롱초롱 여우 박스. 알파벳 F로 시작하지. 음, 음. 여우는 꾀가 많은 동물로 유명해 여우는 직접 굴을 파기도 하지만 토끼나 오소리의 굴을 빼앗아 사용하기도 한단다 왜 이렇게 안 파지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근처에 오소리 굴 없나? 오소리 같은 경우 성격이 강해서 여우와 싸워도 이기겠지만 여우는 오소리가 굴을 비운 사이에 굴 안에다가 소변과 똥을 여기저기에 두고 잽싸게 도망쳐 나중에 굴로 돌아온 오소리는 고약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굴을 떠나고 결국 여우의 차지가 되지.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킁킁. 에이,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하하하, <웃음> 오소리야 고마워. 굴은 내가 잘 쓸게. 깨끗이 청소해서 써야지. 여우는 개방된 지역이나 시야가 확 트인 공간에서 풀로 덮인 바닥에 자리 잡고 휴식하는 것을 좋아해 여우는 영어로 박스, 알파벳 F로 시작하지 나는 초롱초롱 여우 박스, 알파벳 F로 시작하지 와, 애기 여우들이다 너무 귀여워 애기 여우들은 주둥이가 아직 길지는 않구나 응, 응. 여우는 한 번에 새끼를 얼마나 낳니? 짝짓기 시기에는 약열마리의 수컷이 한마리의 암컷을 쫓아다니며 싸우기도 한단다 여우는 7에서 8주 정도 임신기간을 가지고 많게는 열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새끼 여우들은 봄에 태어나 가을에 혼자 독립하게 되는데 10년에서 15년까지 살수 있어 여우는 영어로 fox. 알파벳 F로 시작하지 여우는 다양한 나라에서 발견되고 우리나라에도 멸종위기종이긴 하지만 살고 있어 여우는 영어로 Fox 알파벳 F로 시작하지 여우는 산지, 초원, 사막, 툰드라, 조림지, 농경지, 습지, 도시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한단다 여우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어디서도 잘 서식하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아시아 대륙에 널리 분포해 있어. 호주에서는 토끼를 잡으려고 여우를 잔뜩 풀어준 적도 있다고 해. 사막이나 북극 같은 살기 힘든 지역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여우들도 있는데 사는 곳에 따라 사막여우, 북극여우로 불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우는 붉은 여우란다 여우야 안녕 오늘은 여우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두들 안녕 오늘은 여우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여우는 길쭉한 주둥이와 다리를 가졌어. 코와 귀는 좋지만 눈은 별로 좋지 않대. 그래도 초롱초롱한 여우의 눈은 정말 이뻐. 여우는 영어로 f o 알파벳 F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